안녕하세요 검은사막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팀장 김주형입니다 우리 되게 자주 뵌것 같아요 아네 <웃음> 작년에 네, 연애 때 인사드리고 예, 예. 용수님과 에이든의 자리를 이렇게 노리는 건 아니고요 3주년을 맞이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도 옆에서 다시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네.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최대한 준비해 봤는데요. 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웃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지난 칼페온 연회에서 대략적인 그림의 어떤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지금 얘기가 개발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건데 뭐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흐름이 이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재미와 동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맵과 새로운 전략이 될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태양의 전장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 격주나 월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발렌시아 공성전 같은 경우에도 성을 두고 공성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맵과 새로운 룰을 통한 전략을 통해서 지금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칼페온 성 말고 이제 새로운 발렌시아 성이 생기는 거여서 두 성을 두고 뭔가 대립을 하는 어떤 구도들이 그려질 거고 그로 인해서 이게 새로운 시즌으로 뭔가 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 거점의 단계별 수라든지 혹은 거점의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더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발렌시아 공성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는 해요. 근데 조만간 뭔가 확정을 해서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전 3단계를 소유한 길드들이 경쟁을 하면서 사냥을 할수 있는 어떤 경쟁형 필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숨겨진 고대 유접, 뭐 가칭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드원들간의 협동을 필요로 할 만큼 강력한 몬스터들이 출연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보상들이 얻어질 수 있는 하지만 다른 길드와의 경쟁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어떤 컨셉의 곳이고요. 어, 이로 인해서 거점전 3단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그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고 뿐만 아니라 어, 칼 편성 그다음에 발렌시아 성에 소유하고 있는 그 길드들 간에 또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필드도 같은 성격의 필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드 콘텐츠가좀더 이제 확장되면서 네. 서로 길드 간의 이제 사고 관계나 그런 세력 간의 뭐 이제 전쟁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들로 인해서 어 기존 현재에 있는 어떤 전쟁의 재미나 뭐 이런 것들 확장하는 거 전쟁 참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뭐 전쟁 참여라고 하기엔 좀 전쟁 자체를 어떻게 확장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게 뭐 전투력이 됐건 대상이 됐건 그룹이 됐건 어찌 됐건 그게 전쟁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축이고요 카마실비아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카마실비아 이야기가 쭉. 펼쳐질 것 같아요. 일레즈라와 언제 한판 결혼이야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카마실비아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드디어 이제 일레즈라랑 추후에 만나는 어, 부분까지 이제 스토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장돼 가면서 뭐 이제 새로운 영지 단계도 확장이 되고 새로운 건축분들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통해서 뭐 이제 보물을 만든다거나 신화영지민도 제작이 되고. 아, 신화영지민. 네네 많이, 많이 얘기하셨죠. 아, 네네네. 칠알의 점술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건축물도 새롭게 등장하게 될것 같아요. 쓸모없는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변경한다던가 약간 점수를 치는 것처럼, 예. 네. 그다음에 카마실비에서 뭔가 요정을 만난다거나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레주아랑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나면은 이제 또 특수한 힘을 유저분들께서 얻게 되실 것 같아요 대항 얘기도... 아... 네. 네. <웃음> 대항을 <대학은 웃음> 저희가... 네.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아, 네. 대항은 사실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방향성은 네. 계속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제 메인이 되는 어떤 축들의 업데이트들도 그 비중이 있다 보니 이것들이 조정되면서 살짝 늦춰지고 있긴 한데 대항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서 그 모두 다 만족하는 어떤 그림에 재미 있는 개선의 노력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불편한 것들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대항을 많이 잘 깎아서 언젠가는 좀 보석이 될수 있도록 <웃음> 계속 노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칼 편연회 때 저희가 키워드로 이렇게 딱 했는데 아, 맞아요. 말을 일본 되게 못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도 끝나고 당황했어요. 아, 네. 아, 어, 이거 정말,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신규 의상을 이 없을 때, 패치노트 없을 때 되게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만족시켜 드리고자 신규 의상을 클래스마다 이제 도, 좀 돌아가면서라도 매주 좀 내는 방향으로 좀더 유저분들께서 좀 신규 장을 하루빨리라도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끊임없이 매주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아, 네네. 네네. 네네. 네네. 그 최대한 매주 노력을 해서 네네. 최대한 그렇죠. 오랜 네. 기간 동안 다양한 의상들이 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모네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회 전용 스테이지로 좀 변경해서 관전 모드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관전 모드를 통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대회를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되는 식으로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네스의 위상은 스포츠에 가까운 네, 스포츠에 가까운, 네, 스포츠에 가까운. 스포츠에 가까운. 네. 있죠. 한 가지만 뽑기 힘들 것 같은데 발렌시아 공성전을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기존 공성전을 3년간 어떻게 보면 해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발렌시아 공성전에서 성모를 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네, 두 길드 뭐세 길드가 이제 전투하는 방식의 그림들을 좀 계속 꿈꾸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좀 기대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영지 9단계와 같이 나가는 그런 콘텐츠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칼표온 연애보다는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충분히,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게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5년, 10년, 20년이 가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예. 네. 그래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개선해서 수정해서 좀더 좋은 게임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만큼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검사원과의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